1월 30일 중국 헤이룽장성 다싱알링구에서 규모 3 2진원의 깊이는 11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얼마 뒤 2월 14일에도 중국 네몽고 시린골맹에서 규모 3 6진원의 깊이는 16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백두산 주변 지역의 지진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인근 우다렌츠 화산지대에서도 최근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고 중국 동북 삼성과 탕산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백두산 대폭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진 한반도에서도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지진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단서나 주장이 요즘 들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2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77회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이 22회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77회 발생해 2021년 대비하여 10% 늘었습니다. 2017년 포항지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다 다시 상승하고 있는 불길한 시그널인 것입니다. 지진은 인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재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30에서 40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다른 어떤 재앙보다 많은 인명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만 보더라도 1976년 중국 탕산 지진으로 25만 명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23만 명 it 지진으로 약 30만 명 얼마 전 2023년 2월 6일 터키 대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목숨 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의 깊이는 637km 이지만 인간이 들어간 것은 5km도 안 됩니다. 지진은 직접 갈 수도 볼 수도 없는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더욱 한반도의 지진이 두려운 것은 그동안이 지진 정직이었기 때문 입니다. 한국은 11세기부터 18세기까지 지진 이 많았지만 그 이후 조용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이 지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지진이 한반도에서 특히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강남쪽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지하철 2호선은 얕아서 깊이 가 3에서 4미터 밖에 안되며 거기에 하중이 큰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전동차가 다니면서 계속 진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질 구조도 충적토라서 안 좋고 강북은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 아무르판 가설이 있는데 커다란 유라시아판에 아무르판 이라는 작은 판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르판은 바이칼로에서 시작해 몽골 중부 중국 북동부 한반도 서해안을 지나 필리핀 판과 만난 뒤 일본의 서쪽과 호카이도 사할린 열도로 올라와 아무르강 을 따라 경계를 이룹니다. 1976년 7월에 일어나 약 25만 명의 사망자를 낸 중국 탕산 대지진과 1995년 5월 2천여 명이 죽고 도시 자체가 사라진 사할린 네프테고 르스크 대지진 등이 아무르판 경계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한반도에도 탕산 대지진과 같은 대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